아.. 씨, 진짜.. 지금 시간이.. 9시간으로 6시거든요 아침 8시 반대전 타고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 나가는 날인데 내가 있는 층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이제 예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새벽부터 엄청 시켜놓고 오늘 루앙프라방으로 튀어야지 어... 야, 일단 숙소 가서 내일 있을 왕씨 일정. 가고, 네? 광시? What time? Go? I'm going to now hotel c h e c k o 광시 간다고 갈까? 아, 그냥. 아, 광시 가는 사람들인가 봐, 나. 내가 광시 I'm ready. I'm P P a m e a r 호텔에서 5만원에 끊어주는걸 태워올라 그랬는데 그 인원이 꽉 차가지고 타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툭툭을 빌려서 왔는데 1시간이 있는데 20만 킵를달라는거예요 그래서 뭐어떻게해 뭐 내일이면 나는 비엔티 넘어가야 돼서 가지도 못해 간단하게 촬영만 하고 바로 나올건데 뭐번앙프라방 빵치 폭포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보면 반달곰 있다고 그랬거든요? 야씨 곰이 있다 어디갔니? 바로 코피네? 어? 안녕하세요 계속 만나어 <웃음> <계속 왔는데. 웃음>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웃음> 방금 왔어요. 방금 와가지고 바로 왔어요. 어? 저도 지금 바로 왔는데? 아 네. 촬영만 안하고 촬영만 하고 빠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같이 비행기 탔던 분들 만나가지고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좀 여유있게 올걸 그랬네 아 너무 아쉽네 빵씨는 뭐 이정도까지만 부으면 될것 같고 에이 네, 저 갈게요 영어대는 현진한테 물어보니까 어? 심한 만분이올수 있다더만 어? 근데 내가 음료수나 사줄거야 이 형도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 우리 아빠는 아빠한테... a s 숙소 d a 금 a p u 가 h 금 s a 다가 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ushanga, p u s h a n g 이 p u s h a n g 올라올 때는 이만기비라는거 뷰가 진짜 너무 이뻐서 사진을 안 남겨갈 수 있네요 지금 한 4시 반쯤 됐나? 네 이제 4, 5시쯤 됐는데 그 전에 올라오셔서 자리를 잡으면 좀 이쁜 거 찍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좀 올라오면 사진 찍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남자이랑 비교할 게안 되지 여기는 그냥 아예 동네 뒷산이에요 여기 사람 진짜 많아여기 그래서 나는 여기 고프로를 두고 타임랩스로 좀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쁜 거좀 나올 것 같아요 여 기가 이제 루앙 프라 방 나이트마켓 전경 입니다. Hello! Hey! Hey! Let's see you! Where is your uh, hotel, my hotel. Yeah. Oh, my hotel is there. I a h o l I s n e t a s t h o t e l s h e o t e l w i t h o t w h e h e I s i h o t e l I s the o e I n t o t a s i o t e h e o t e l w i t h o t e l h o I s h I h o t e l I s n the t e o t o h e e I e a i d uh, I said, uh, I s a uh, I a i i 내가 이대로 그냥 해서는 안 돼. 네티 이제 마는신 거. 이요저도 너무 안 좋은 줄 알고 맞췄어요. 이오 우리 천명 모아야 가지고 빨리 스 수익 줄여야 돼. 여러분 이거 사탕수수 주세요 이거 만개밖에 안해요 <웃음> 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오 진짜 <웃음> 맛있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